8월 12일 오후 12시 현재 한국기상청은 제1호 열대저압부를 발표한 상황 이며 한국기상청 예측을 보면 열대저압부는 13일 오전 9시에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0km 부근에서 1호 태풍 상우가될 것으로 보여 지며 하루 뒤인 14일 오전 9시에는 필리핀 마닐라 서북서쪽 약 190km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호 태풍 상후 관련 어제 4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북서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 태풍 발달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 기압 td-1호 열대저압부의 발생 통보문 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4시간 이내에 2호 태풍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오늘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25분 발표에서 1호 태풍 상우를 태풍으로 명명하였으며 중심기압은 1002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 35노트 최대순간 풍속은 초속 25m 50노트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열대폭풍 TS단계까지 발달하면서 1호 태풍 상우로 발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저녁 9시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를 살펴보면 90w 열대요란에 대하여 레드서클로 표시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 사이클론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최종단계로 예측을 하였으나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10분 현재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를 다시 살펴보면 90w 열대요란에 대하여 옐로우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를 하여 추적 감시 중입니다. 필리핀 기상청 역시 90w 열대요란에 대하여 열대 저기압 td 수준에 머물 다가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하면서 서서히 약화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윈디상에 나타나는 슈퍼컴퓨터 예측을 살펴보면 4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현재 유럽기상청 ecmwf 미국기상청 gfs 독일 기상청 아이칸 모드 1호 태풍 상후의 발생을 현재까지는 예측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슈퍼 컴퓨터의 예측은 수시로 변함으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